창세기 25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 말씀 창세기 20, 창세기 25장 응. 다차이시면 아멘 응. 19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십세리부가를하여 아내를 삼으니 리부가는 바담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라반에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 리브가가 인타였더니 아이들이 그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그가 가로되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요하께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를르시되두 국민이 내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 리하였다셨더라 그해 기한이찬적대상둥이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옥 같아서 이름을 에사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의 손으로 에사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 이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 야곱의 따서 야곱의 네. 소망과 네. 성취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들을 때그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저는 이 야곱의 얘기를 하면 생각이 깊어져요. 참 생각이 깊어져요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결과는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 성취한 사람. 그냥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 그래서 도전과 응전 도전 많은 이 땅에서 삶이 큰 도전이 옵니다 도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무심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승리가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응?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장도교에서는 예정이라 예정, 예정 너는 하나님은 너는 세상에 가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살 따라와라 이게 예정이야 예정 어. 그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 싫어요 나내음대로 네 살래요 어. 그러면 어, 인생에 큰 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연계라는 게 연계, 영계, 연계. 영계. 연계에 의해서 물질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연계에서. 그래서 연계, 영계, 연계에 의해서 물질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물질계에 의해서 연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어, 우리 위대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어, 늘, 어, 보금의 핵심은, 영혼이 잘된것이 영혼이 잘된것이 범사가 잘되고 근건하기를 힘쓰너라 어?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어, 이사기 그래서 성경은 성경은 어, 이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그러나 아버지는 사실 아버지는 하나님 다음으로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권 교회도교회도 목사님이 어,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권 네. 응? 응. 그래서 축복권을 가지고 그래서 원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어많게 받아야 되겠어요 많이 할렐루야 네. 아, 축복권을 가지고 아, 그래서 자 오늘 이 아보람 아보람 아. 가문에 공통점은 예, 자녀가 자녀가 이렇게 아들이 쉽게 안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 인생,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자, 부친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면 그냥 고통에 힘들면 세제한잔 뭐 마시고 그냥 신세한 편하고 더 힘들면 그냥 그냥 뭐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그러고 뭐 어? 왜냐면 어? 그니까 나를 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의지하는 의지할 데가 술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그러고 또 내가 담배도 내가 왜, 오늘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내가 우리 빌딩 앞에서 보면 추운데 그냥 가서 그냥 목공 벚궁, 목공아 피우시는 분들 저, 저 추운데 응.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 아멘. 걱정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시바라 믿음의 사람은 어느 우에 의지할 때가 의지할 때가 있는줄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마음이 튼튼한 거예요 응? 자 근데 이삭이 어? 얼른 얼른 그냥 떡두꺼이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거 한번 자꾸 이렇게 결혼한 지 오래되니까 이러보니까 이삭이 이어 고민이 되는 거야 고민이, 고민이 되는 거야 응? 할렐루이 그래서 이삭은 40세 40세가 요새 아, 어, 총각들이, 어, 빨리 결혼을 안한거 보니까, 이삭 닮은 것 같아. 이삭이 40대 리부가를, 40대 리부가를, 어? 취했는데, 40을 조금 늦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빨리, 빨리 이게 아들 나이를 하는데, 아, 이게 잉태치 못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생하는 삶에서 우리,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뭐냐. 예, 네,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아, 목사님,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 그 하나님, 그런데 말을 그렇게 잘한 분들이 계셔. 아,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하는 힘들잖아요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힘안 들어요 얼굴에 다 쓰여있어 목사님 날 살기 힘들어요 딱.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네, 응? 네, 아,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어, 그, 만문이 마지막에 갖고 와 있으니, 너희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요, 아들이, 아, 아, 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를 찾아가야 돼요. 아버지 나요, 아버지 나요, 그 장가하는데요, 응? 아버지 나 장가하는데, 집을 한채 사야 되는데, 내가 모아놓은 거는 내가, 요새 어, 집안채가 뭐 집안채가 아주 어, 싼 집은 어, 빌라라도 한 3억원 줘야 돼나나 1억밖에 없는데요 아버지 응? 2억 좀 보태주세요 딱 응? 아, 아들 그, 없다 이 자식아 <웃음>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나도 이제 아버지 같아요 그니니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지가 말해. 아, 아버지 의지도 안 하고 지가 뭐 해보려고, 어, 막 그냥 몸부 쳐다가. 그럼 아버지가 화나는 거예요. 응?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 60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하나님 아버지보다 좋은 분은 내가 만나지 못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 어,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여러분 생산을, 부모가, 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부모가 여러분 생산을 달라 하는데 배물을 잡아가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나쁜 부모라도, 자식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데분 그, 개가, 이 개, 바다에서 기어다니는 개가 걔가 사실 걔가 옆으로만 기어다니는 앞으로 우리, 우리 생각면 아, 앞으로만 가야 될같은 개는 옆으로 왔다 갔다 왔다 해요 그 엄마가 자기 생겨보니까 자꾸 옆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야 아들아 너는 왜 똑바로 가지 옆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냐 아이고 엄마도 옆으로 갔다 왔어 야 나는 옆으로 걸어 너는 똑바로 걸어 거아니냐 우리 어머니 어머들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요 60년대 우리 어머니들이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길쌈하고 여러분 밥 메고 길쌈하고 정말 가난히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거든요 농사가 또 얼마나 옛날에 요새 농사 요새 농사 짓는 거는요 다기계를 해버리니까 뭐다기계를 해버려 기계로 심어거리고 기계로 다 하니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해가. 만은 힘이 드니까 여러분 다그랬 잖아요 야 너는 농사지지 말고 너는 농사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아인트에 아, 끓이면서 먹고 사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래, 그래서요 제가 우리 시골에는 내가 저 시골 에는요 제일 제일 출세하게 면성이야 면성이 <웃음> 면성이 우리 하나님 조신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눈물이다, 찬송이다, 그런가.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은또 얼마나 좋아요. 안에 할렐루야. 오늘 제가 정말. 교도소 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는데. 근데 보세요 보세요 선인을 위해서는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장기 장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장급 주고 잘한다그러고 믿어지지만 공부 못한 사람만 처리가 있다시다. <웃음> 그래 합니까? 제인을 위해서도. 그러나 이제의을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음. 그러분 예수님께서 제의을 위해서 아, 죽으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은 설교를 제가 알수요 많은 설교를 유튜브로 들으면서요 그 설교는 <웃음> <웃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꼭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돼. 아멘 좀 세게. 아멘. <웃음> <웃음> 무슨 얘기하든지 꼭 예수님이 얘기가 나와야 돼. 아멘. 응,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얘기가 나와야 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아멘. 인생 대박 나는 거야. 아멘. 어? 제가 어저께 참 부여에 제가 갔잖아. 어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갔는데 사람들이 막 이런 거야 대풍 강사 오셨다고 나오고. 어떻게 알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로 목사님 내가 유튜브로 내가 목사님 설교 어떻게 그리고 저 경상도 구미에 어느 자매님이 또 쳐나와서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자꾸 뱀이 자꾸 보인다고 그래서 어. 여러분 예수님 성령 성령에 충만받고 할렐루야 아, 네. 성령 충만받아야 됩니다 아, 네. 인생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여러 우리가 우리 인생은요 혼자 살수가 없어요. 사람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귀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당이야 무당. 무당치고 잘 사는 건데 못 봤어요. 무당들은 성질을 알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네. 여러분 놀 보세요 오늘 이삭이 에에 예, 강구 했습니다 힘들 때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힘들 때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아들 딸좀잘살게 좀 해주세요 네. 아버지 나 죽겠어요 이런 소리야 <웃음> 할렐루야 네. 그 부모가 얼마나 큰고 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 잠깐 너흐머내 아, 10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네. 어? 기뻐해라 그러면 너 마음의 소를 이루어 드리라 네. 아무리이유튜브 설교를 듣는 우리 젊은 혹시 젊은 부모님을 기뻐해야 돼 어? 부모님을 그 하나님은 딱 원칙을 원칙을 정해놨어요 원칙을요 원칙 이 인생 삶의 원칙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부터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응? 근데 오늘 보세요 음. 그 다음에 어, 이사회강 항구하니까 그러면 네. 금방 하나님이 금방 리부가가 배가 불러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주님 어, 저는 어, 35세의 신앙을 공부해야 돼요. 35년 인생을 허비하고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내가 10살 때부터 기도해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기도하고할 텐데 어? 교회는 다녔지만 기도 안 해보고 내 맘대로 살아가지고 35세의 정신 차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이렇게 많이 할렐루야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아 근데 오늘 이본문을 말씀에 딱 보니까 이야 이리부가의배 속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요 무의식의 세계라는게 무의식 무의식의 리부가의배 속에 쌍둥이가 있나 쌍둥이가 쌍둥이가 쌍둥이가, 쌍둥이가. 그래서 이리부가 보니까 발이 두개두 두 개가 자꾸 차고 차고, 차고 하는가 배 속에서, 응? 이보가 그래서 하나님, 응? 하나님 왜내배 속에서 발네 개가 자꾸 발로 차고 싸워요? <웃음> 물어보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아, 네배 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 있다. 두 민족이 들어 있다. 응? 그래서 여기 보면이야 여보 나가 가 내가 가슴이 뜨거요 응? 복중에 나누어 이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다서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쌍둥이는요. 쌍둥이는 자 이제 설교 포인트를 잘 들어보세요. 그 쌍둥이는요. 그 같은 날에 태어나도 먼저 태어난 애가 형이에요. 먼저 태어나나 형이야. 근데 막 둘이가 막, 막 싸우는 거야. 그냥 서로 내가 내가 형이다. 그런데 왜 형이 되냐면이 옛날에 조선시대도요 장자가 왕이 돼서 장자가 큰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두째는부터별볼로 없어요 왕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그럼 보통 사람들도 다 마지가 아나들이 아나들이 다 삼속을 받은대요 이. 야곱이 그걸 위, 위, 위 무의식으로 한 거야 내가 늦게 태어났다가는 내가 별 볼일 없다 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용을 썼는데 에사가 먼저 나와버린 거야 근데 포기했을까 포기 안했을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 나, 나, 나에게는 나 네. 네. 포기가 없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조건 따지지 말고 환경 다짐하고 포기없는 분들 시간에서는 야곱은 포기 안 했어 포기 안 했어 아이고 내가 늦었지만 내가 형을 물어 뜯어버린다고 <웃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야 야곱 야구. 여러분 축복은 제가 오늘 부강사가니는한루쯤에된거 아니에요 하, 저, 저 대문국의 부강사 중에서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강력한 아, 어, 막시발찬할수 있는 부응강소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된거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 포인트야. 어, 따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자. 안 된다고, 말자. 안 어? 어,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예, 예. 어? 앞으로 크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그, 예, 그, 어, 소망을 가지실 예, 시험을 놓치면 예, 예. 합니다. 예, 예. 소망이 없으면 죽는 거야, 사실. 소 사람이요 목사님 내가 뭐 70을 바라는데 내가 뭔 소망을 가겠어요 나이가 소망이 났다 소망이 나 소망이 났 나이가 소용 없어 나이가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살았으나 제가 살았으나 근데 야곱이요 다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이 엄청난 거예요 아버지는 맨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서는 이삭은 맨날 응? 에서야, 에서야, 어? 어? 이거, 어? 이 상은 맨날 에서만 카라들만 좋아하는 거야. 에서야, 에서야. 아이고, 우리 에서가 사례답지, 우리 에서가 장군답지. 야곱이 천이가 이거또 새님 같은 놈, 천이가. 이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근데 야곱은 포기, 제가 사실 야곱 같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우리 시골에 우리 아버지가 지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면에서 면에서 손꼽히는 그 면에서 손꼽히 부자였어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공부하면 내 서울로 보낸다는데 그래데 내가 뭘, 아, 우리,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큰형을 보낼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깨를 부린 거야 아마 이제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장사꾼이었는데 아침에 4시 되면 여러 장사를 합니다 형, 형과 동생은 4시 되면 쿨쿨 차요 그럼 난 4시 되면 호랑불 켜 놓고 음. 공부하는 창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누가 공부하나가 문을 창 열보니까 내 형도 쿨쿨 짜고 동생도 쿨쿨 음. 자고 음. 나는 책 보고 막 구구단 외우는 책고 막 아버지가 뭐에 본아아 공부는 둘째가 공부를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음. 응, 네. 그래 어? 아, 네. 그래서 형 것을 내가 뺏어버렸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여러분 70, 어? 그 당시 70, 어? 71년도에 여러분 노를 세바지길 팔아가지고 아, 5만 원을 장만해서 옥수동에다 전셋방을 얻어가요. 네. 여러분 약간 보기하는라 선례를 위해, 약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평상시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세상을 가전서 여러분 5장 16절 17절 18절을 기억이 됩니다. 항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쉬지 말고 기도가 그만큼 그러니까 야곱은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뭐 사람 취급 안 하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 너 아빠가 형이 나또 때렸어 아버지는 사람 취급 안해 그럼 이제 근데 리부가가 꿈을 생각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도전적인 그래서 도전 도전 앞으로 23년 도전할시간입니다 제가 도전을 하나님 제가 어 이, 이, 2023년 큰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응? 여러분, 영적인 영적인, 어, 그래서, 영적인 가난 땅에 들어가야 될중입니바시간다 네. 할렐루야. 영적인 가난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요당강을 건네는데 요당이, 요당강이 죽음의 강이야, 요당. 요당강이. 요당강이, 요당강이. 그래서 뭐 사람이 좀 며칠로, 며칠로, 요당강 건너가 만나리. 여당강이 이게 천국 가는데, 건너야 될 강이야. 여당강 무슨 여당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 여당강에 건너는 분은 이천 건너 가난 가기 위해선 이 천, 여당강을 건너, 가난땅에 가기 위해서이 땅에서 여비 육이 죽어야 돼, 육이. 응?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어 육신으로, 육신에게 쳐서, 육신, 육신에게 쳐서, 이게 뭐냐면,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육신, 육신이 시키는 데 아이고,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는데 아이고 일갔다폐곤해가 아이고 몸이 뭐, 오늘 못 가게 하네 그러고 이탁 자버리고 말이야, 말이야. 그러고 막막 막, 테레비에 막 응, 연속 아, 테레비 연속 거 보지 마세요 연속 거 봐가지고 뭐. 그 연속 보연속 봐가지고 막또막 서로 막연속이 어? 빠져들어요 옛날에 이스라엘처럼 막 빠져 간에 들어가가지고 막 서로 싸우니까 막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이렇게 빠져들어그 육으로 삼아나요 근데이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난 여러분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이잘 되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연습곡 보나요 나는 그한안본지 10년이 넘었어요 아멘. 내가 요새 스타가 누군지도 몰라 아멘. 응. 나도 임영웅이면 소음만 듣고 내가 알지 소, 내가 그렇게 노래 들어본 적이 없어 소음만 듣고 임영웅이 알지 왜 알렐루야! 그래서 그 13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다 임용욱이 팬들이 나한테도 쫓아와야겠다. 목사님 왜, 임용욱이 왜 그러시지? 어쩔 수 없다. 영러분 알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그 애사가 육신대로 산 거야. 여러분, 지금 괜찮죠? 육신대로 살면 지금, 지금 괜찮죠? 편하죠? 애서 봐요, 다 뺏겨, 다 뺏겨. 마귀한테 뺏기듯 안 뺏기듯 건강 탁 그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자라 그가 막다막 목사님들 목사님들 막, 막, 어, 막 강단에서 막막 욕하고 막 그냥 뭐 크, 그냥 막 비판하고 막 그냥 막어막 어, 막 어? 대통령, 욕하고 비판하고 막성질도 어? 하는 는야야 성질 넘 g 누가 있어? 성질 넘 l s o n g 욕심 대로 사는 i l Songil, Songil, Songil, s o n g 해? l Songil, Songil, Songil, Songil, Songil, s 고 n g i l 고 싶은 거다 l 고 o n 소고기가 좋다 그러지만요 소고기가 깨먹고 싶으면 다 먹어버리면요 동맥경과 와요 할렐루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에 행신을 죽이면 살리라 야곱이요 이 꾀쟁이야 꾀쟁이 그리고 나는 에 대한 영, 영적인 영 축복에 대한 갈망이 집요가야지요가야 야곱이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내가 세상적인 어, 부자는 되지 않도 영적인 거목이 되겠어요 게 어? 어? 그래서 내가 기도 기도 딱해 줬더니 너 잘잤냐 잘 됐다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잘 됐다 잘 됐다 왜냐면 영적인 나는 아, 돈 버는 데 관심 없고 그저 영적인 거목이 달라고 영적인 거묵 욕심대로 아, 네. 살면 죽는때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욕심대로 교회 다니면서도 싸울 거 대팔 싸워버리고 <웃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냥 태파 대팔 형제끼리 대팔 싸워버려 안싸버려 대팔 <웃음> 욕심대로 사는 거야 대팔 네. 성질 넣을 거다 내버리고 여러분 내는 거야 죽는 거야 자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 여러분, 보세요. 야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서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가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건강의 축복, 영적인 충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시 아, 네. 약속해놨어요 아, 네. 그런데 에서가 그렇게 약속해놓은 거야 에서가 간1 0아시간 100시간, 1 0 0시데1 0 0밀려나0 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 0 0 이방인 여자 만나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 삼손처럼 푸찌푸찌사고 말이야. 왜 그래.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 아가씨들은 별로 볼품이 없어요. 왜냐면 무슨 화장을 합니까 뭐이 영화 보면 삼손 영화 보면 유대인들은 아가씨들은 초라한데 그냥 브레셋 아가씨들 보니까 막 환장하겠다 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육을 한 거야 육을 한 거야 그래, 에사가예사가 여러 번 보세요. 어? 유대인들 뭐, 관심 없고, 자꾸, 블레셰이 가지 어, 자꾸, 이방인, 이방인 여자들 만나고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게, 어차고 야곱에, 야곱은 그냥,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웃음>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 좀, 불쌍해. 하나님,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불쌍해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 괜찮아요. 나멋시게 나가요. 나 교회 많아요. 나, 나 수십만 명큰 대형계 목사요 팍! 이러면 거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렁이 봐도 못해요.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근데 결정적인 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소울이 생각하면 여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다이아몬드. 자, 보세요. 이 금, 금돌이, 금뚜껑이, 금뚜껑이 한, 한 1km 나가면 한 5천 원 간다네. 한 5천만 원. 금두고비 갖고 자꾸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방바닥에 놔두고 그러면 어떻게 돼? 누가 가져버래 애들이 가져버래금두고비 마당에 놔두마. 아? 어? 길가에 놔두마. 잠깐 가, 화장실 갔다 금방 없어져. 그러니까 그예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내가 아, 대풍강산이 모셨다. 근데 내가 딱 아, 그냥 가보니까 내가 영적인 걸 그래서 다잠덜 자고 기도하고 늘 테레비안 보고 임명의 노래 안 듣고 다 찬송가 듣고다 성경 보고 다 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버지가 영적인 것으로 이제 주시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사가 이제 막 그러니까 뭐아 이건 내가 는뭐 다른 당상이야. 네, 아버지, 축복은 내 거야. 이렇게 마음풍 넣으면 안 돼. 마음풍 넣고. 그러면, 뭐, 그리고 활이나 소울도 고 뭐, 뭐, 노르나 잡으러 다고 사슴이나 잡으러 다. 근데 야곱이 치고 돌아가네.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응? 아멘? 천국은 기도하는 자의 것이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뺏는 자의 것이고, 자아악 하는 거예요. 그래, 얼른 갑자기 뭐, 배고자기 결정적,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심 밖에 있으면 잃어버려. 관심 밖에. 간심 사람은요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도 무슨 뭐다뭐탁탁술 좋아하는 사람은 차 타고 쫙 가다가도요 술집 딱보면요 눈이 어때요 어뭐뭐 어? 미녀집 딱 이러면 딱딱 고지러면 아. 왜 그럴까 거기 가 가시는 거예요근데 목사님은 다딱 지나가면 그런 건 아 저리가 잠깐 사라고 교회만 보면 야 저게 누군데 저 이렇게 간 관심 관심 응? 여러분 예수님 네. 그런 시간에 이랍니다 은혜는 네. 응, 응. 그런데, 그런데 이 에서가 간심밖게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에서가 쓰러집니다 응? 여러분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주님 기도 안 하고 주님 생각 안 하고 은혜 은혜가 없으면요 한방에 쓰러져 버려요 그서 하아 에서가요 사냥하러 와, 놀다 와. 야곱이 여자처럼 발쪽을 젖고 있는다. 발쪽을. 그러니까 야, 야, 그 기, 기 야, 야. 그 저는 설교 연습 엄청하네요 설교 연습. 그래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팍, 말씀이 청산 유수처럼 나오도록 제가. 안 믿어 해 설교 연습이 얼마나? 나는 다 앉아서 앉 나서나 설교 연습. 어, 어. 왜 기회가 왔을 때 탁. 근데 야곱이 기회가 탁. 야나 배고프니까 다난 났지 뭐 해라. 안돼형 아이 자식 초 차시 치사하게 파측한 <웃음> 건 그래 아 배고파 말줘형 주는 데 조건이 있어 뭐야 형그 장작 명분 있잖아 장작 부분 나한테 팔아 내가 차 주고 게 그럼 이렇게 나와야 돼 어? 이 자식이 나쁜 놈이네 <웃음> 장자의 명물을 팔라고 야 인마 그걸 어떻게 팔아 내 생명 같은 거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생명 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내 생명이야 아멘. 예수님 내 소망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수십억, 수족을 쌓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가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가니. 그, 너 예수님 욕하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안 했어야 돼. 어. 네가 뭔데 우리, 우리 주님 욕하냐? 다 그러고, 어? 탁. 그 정도, 그 정도. 근데, 그 아이, 알았 아, 쭉, 밝혀, 밝혀, 밝혀. 밝혀. 알았다 아, 밝혀. 팔면, 어. 아 그까지, 그건 뭐 내가. 이게 이미 여기서 이미 탁, 떼서 넘어왔어. 그래 진짜 약속해 약속해 약속할게 하나님 앞에 약속해 <웃음> <웃음> 하나님 나는 <웃음> 하나님 나는 파초 <파출>, 내 <웃음> 장작 장작 이고파축 파초가 파출, 그렇게 파니까 요야곱이 어, 주세요 하고 뭐뭐 뭐, 그, 그렇게 장난처럼 해 그게 그럼 안 넘어갈 줄 알았죠 그때는 장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니까 러 여러분 그냥 사람은 겉만 보지 마요 막 여기서 하늘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능력이야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늘보좌를 움직이는 게 능력이야 착 근데 기회가 왔잖아 오늘 본문에 먼저 이제 이삭이 축복 주려고 이삭이 딱 빨리 할게 이삭이 아, 에서야 아, 그래서 이제 늦었어 예서야 너 빨리 가서 사냥해가지고 나한테 편히니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아니야 내가 먹고 해줘야 된다고 네. <웃음>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 먹는 거는 어? 네. 할렐루야 네. 먹는 거는 뭐 내가 네가 먹고 먹고 해줄게 그래가지고 뭐사냥하고막간사이고 막 아, 곡을 엿들은 엿들은 네 부인이 욕을 들은 거야 야야가만 빨리 와빨라너 빨리, 빨리 빨리 가서 너 어, 빨리 사슴, 너 빨리 저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염소 한 마리 잡아라 잡아라 왜 엄마? 자 사냥으로 저으러간 사람이 빨라요 집에 염소저저게빨라저저저저저아저저저저저저 나막 가슴이 막두근 아버 뭐.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은 막 가슴이 두둥 떨어야 돼요 하나님 네, 네. 2023년에 놀라운 역사가 일납니다 네. 가슴이 두들 떨어야 떨어 떨어야 가슴이 2023년 큰 역사가 일납니다 네? 그래 잡아가지고 빠니시게 잡아가지고 어. 이게 그러니까 축복같이 몸이 있다는 몸이요 몸이 몸이 아, 안정, 몸이, 아유, 엄마, 내가, 형하고 나하고는 음성도 다르고 생긴 털도 다른데, 개인 내가 들키면, 응? 예, 야 자, 거기 저주해라. 이러면,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응? 내가, 어? 맛있는, 맛이다 엄마, 내가 이부가가 얼마나, 그, 남편 입맛을 잘하겠어요. 간도 적당히, 먹으면서, 먹, 먹으면 마음이 녹아지게. 그 사람이 먹으면 마음에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은 뭐 세상 사람 술한잔 먹고 녹이 먹으면서 녹다고 하아요다 먹으면서 그러니까 거기 강남히 했죠. 그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염소 털을 염소 털을 다 몸에다 붙이죠. 그 다음에 또에서가가 입던 어, 옷을 다 어, 그거 모사야. 아버지 어, 아, 잡아왔어요. 나 이거 드시고 축복해주세요. 가만히, 누 기, 기가 밝거든. 가위 아, 목소리가 왜 애서가 아니고 야곱 같은데? 아니에요. <웃음> 그래, 와, 가까이 와봐라. 와봐라. 만져보자. 어? 만져보니까, 여기, 여기, 여 원래 야곱은 여자처럼 만들면 안 돼. 여기 염소통을 붙이니까, 오, 이거. 그러고 이게 눈이 먼 사람은요, 이 코하고 기가 이 밝아요. 이 엘사의 옷을 입었으니까, 자, 엘사의 어? 그러니까 이 축복이란 여러분, 다 예수, 예수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추원니다 이천, 이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다 대박 나기로축원요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불어할라. 아, 저분이, 아, 저분이 예수를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올데 예수 믿더니 원래 대박 났네요. 이런 녀석한테도 축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먹으면, 먹으이 살살 먹으니까, 이제, 에스, 이삭이 속아서, 속아서, 야곱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의 내용 읽고 말씀하실게요. 자, 하늘에 27장, 이 음, 하늘에 이슬과 땅의 기름, 그니까 러 고대 사회는 이 이슬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가 잘나 오기 때문에 이슬이 내려야, 이슬이 내려야 농작물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진 땅에 고구마 콩 아, 땅콩에 기름진 풍산 곡식과 포도주의 복을 하나님 에서에게 주십니다. 사실 에서라는 야곱에드 요놈에게 주세요 그쵸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아멘 해주세요 아멘. 만민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내가 서른받은지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웃음> 교회 작다고 서른받고 돈 없다고 서른받고 내가 그런 거아요 어? 고물차 타고 다니도 서른받고 저저 그냥 그거 다 예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영국이 내게 굴복하리라그러 네. 그래 할렐루야 그니까뭐 졸아버려 졸아버려 어? 성도가 목사고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딱아버리더라고어 내게 굴복하리리 죽떡하며 너를 너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함부로 저주하면 돼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리라 이 야곱이 도저히 불가능을 가난한 녀석 받고 있다면 저는 이제 이어여러분도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한 가득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믿음의 식구를 보낼 때 네가 어떻게 어떻게 살아라 라고 예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잘분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y <laughs> e